b i 가네 빛을 닮아 l b a g 주신 자유함으로 r d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c h a r d b i c h a See you n t e s o e 영원한.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I'm h e o n n e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위 땅에 오신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할렐루야.